안녕하세요. 먹풀이 엄마입니다. 어, 예전에도 제가 이제 샤워 필터 제품을 많이 써봤어요. 정수 필터 30년 전문가인 듀벨에서 나온 샤워 애와 수도 애를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샤워 애는 살수관이 굉장히 가늘죠. 미세하게. 이런 살수관하고 어 이렇게 항균, 세라믹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거는 이제 교체할 수 있어요 약 2년 정도 쓰더라고요 저희 옛날에 써본 것도 그렇게 어, 교체해서 썼고요 어, 여기 정수 필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거는 이제 식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뭐 1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쓰라고 돼 있는데, 이제 색깔을 보시면 조금 달라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바꾸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샤워 필터가 이렇게 세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요 샤워에 이런 이 살수관, 요 미세 살수관이 어, 초강력으로 수압을 이제 상승시켜서 이제 샤워 시간 같은 것도 이제 절약하고 물도 굉장히 절약이 돼요. 물, 우리 기존에 나오는 것보다 이게 아주 힘들게 막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막 굉장히 빨리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 이제 폭포수 효과 느낌 같은 게 나서 등 같은 데 마사지도 할수 있고 요게 그런 작용을 하더라고요. 요 이제 세라믹볼이라든지 여기 이제 정수 필터가 불순물도 제거해주고 항균 효과도 있어서 이제 제가 기존에는 이런 제품을 썼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거 한번 교체해볼게요. 바 교체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하고, 여기 뺀 상태에서, 돌리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꽉 조여주면, 지금 여기 세라믹볼하고, 필터하고, 여기 굉장히 가늘게 돼있죠. 한번 제가 물을 켜볼게요. 물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세요, 이게. 굉장히 세고, 대체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목욕탕 청소할 때는, 목욕탕 청소할 때는 아까워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옛날에 쓰던 아무효 값도 없는 그 평범한 샤워기. 이걸로 청소할 때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청소하고요. 가벼워요. 가볍고, 일단은 필터가 있어서 항균작용을 한다니까 이제 믿고 쓰는 거죠.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는 샤워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이 제럭 필터 샤워기 용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완전 간단합니다. 요렇게 호스 부분을 일단 돌려주세요 쉽게 요렇게 풀립니다 지금 요렇게 생겼는데 요 부분에 들어 요 필요 없이 돌려서 그대로 설치 해주세요 요 샤워기 호스 부분을 요 앞쪽과 연결을 할게요 여기도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물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기계치인 여자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샤워에도 정수된 물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정수된 물 받은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냥 직, 직수를 한번 받아볼게요. 이렇게 받아서 제가 여기로 가져가서 염소시약을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지금 두벨 정수기로 받은 물이고 요거는 그냥 직수로 받은 물인데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 보니까 직수관에서 나온 물은 이렇게 변했고요. 이렇게 어 두벨 정수기로 지금 제가 받된 물은 염소 시약 테스트에서 이렇게 살짝은 살짝은 색깔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 피부가 이제 걱정되시거나 수압이 약하거나 또는 이제 뭐. 아기들 있는 집 또는 이제 뭐 오래된 집에 살고 계시면 어 샤워기 정도는 어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두벨에서 나온 어 샤워를 가지고 제가 염소 시약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